예 안녕하세요 오늘 건팔이에요 이거 건팔에 무침을 할거예요 내가 이제 볶아서 할 건데 이렇게 좀 잔잔하게 찢어가지고 이게 다 찢었어요 가루는 가루는 볶을 때 타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망에다 쳐가지고 얼레면에다가 중불에서 살살좀 볶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쳐도 비린내가 안나 그냥 묻혀도 되는데 그냥 묻히면 좀 비린내가 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볶아주면은 더 고소하면서도요 맛있어요 손으로 볶아? 응안 음, 뜨거워 음. 아니 이렇게 서서 볶아야지 센 불에 갑자기 볶으면 타니까 이제 뜨거우면 요걸로 숟가락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김김굽는 정도로만 이렇게 에, 볶으면 돼요 반살 됐어 이제 그만 볶아 여기는 쪽파를, 쪽파를 좀 넣어줄게요. 곱게 썰어가지고. 이게 그큰 대파보다 요 여기는 쪽파 넣는 게더 좋아요. 이단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좀 어, 빨간색이 나면 모양이 이쁘라고 조금만 줄 거예요, 몇 개만. 이제 이제 여기 김 양에 맞춰서 어, 간은 해야돼요. 진간장. 응, 음, 진간장. 이 정도만 넣으면 될까? 조금만 또 짜면, 짜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넣어볼까? 이렇게 참기름 올리고당 여기는요 이제 좀 촉촉하게 촉촉하게 이제 묻히고 싶으면 물을 약간 타면 돼요 이거 싱거우면은 이제 조금 더 넣을 거예요. 간장을. 차근차근 적어지지. 응. 음. <웃음> 거라도요 이제 이게무을 감을 먹 닫고. 머리 감겨주는거같네 <웃음> 처음에는 사 무치 묻혀야 돼요. 부스러지니까. 간장 보고. 싱거우면은 좀더할 거예요. 좀 음, 너무 싱겁다. 요거는 약간 짭짤름한 맛이 나야지 더 맛있어. 싱거우면은 맛이 덜해 숟가락 하나 더넣을게 이보다 더 이제 더 질게 묻히고 싶으면은 물을 좀더 넣으면 돼요 됐다 한 접시밖에 안 된다 다이네 돼? 이네 이렇게 큰파리무침을 그냥 무쳐도 되는데 약간 볶아서 무쳤더니 더 고소하고 맛있네요. 이거 좀 약간 간은 약간 짭조름한 듯하게 무치세요. 그래야지 이게 더제 맛이 나요. 오늘도 이렇게 건파에 무침 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<웃음>